요게 영역이야 음, 요게 지금 영역으로 바뀌었거든 텍스처팩을 바꿨거든 어 보이죠? 이거 조그만 점 지나가는 네모네모 점 지나가는거 눈이 너무 아파서 바꿨거든 근데 여기가 이제 아예 영역이 안됐네 이거 상자 열 정도로 확장되면 여기에 흑요석 들어있을 수도 있겠다 그냥 그니까 지옥, 음. 그러니까, 지옥 가라고 그니까 지옥 가라고 지옥으로 가버려. 흑요석 캘수 있잖아 흑요석 우리 어디서 캐? 그 저번에 제가 사고친 용암 쪽이요 아하 아 맞다 맞다 라미가 용암에다 물 부어버렸어 그때 와왜와애가리 <웃음> 에이... 박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웃음> <웃음> 아니 나 근데 진짜로 내가 정말 요즘에 이 반란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라고 한 적이 없어 애들이 무슨 일을 하든 반란 빼고는 뭐라고 한 적이 없는데 애들이 반란을 일으키더라고 반란 빼고 뭐라고 한 적이 없으니까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웃음> 그냥 저런 것도 <웃음> 웃어 넘겼어 <웃음> 언론의 자유 자유? <웃음> 마음껏 짓거릴 수 있는 자유 그래 어디 한번 지금 짓거려 보거라 그런데 반란을 했다. 이게 CN동무가 있을 적엔 말이에요? 그런 음. 일은 상상을 하지를 못했지. 고러디. 감히 수령동무 앞에서 반란을 일으켰다간 그냥 현실에서 만나서 졸바다 맞으면서 얘들아, 방송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아무리 그래도 반란은 좀 아니지 않니? 라고 졸바다를 맞았었어요제가거 말해도 되는 거야, 근데? <웃음> 너네 그거 비밀유지 계약서 쓰지 않았니? 근데그 동무 <웃음> 네? 뭐뭐 뭐 하는 중이라요 <웃음> 지금 방금 나를 뭐라고 불렀네? <웃음> 살진동무 살진동무? <웃음> 살진 개빈 <캐빈 웃음> 살진 것 <거> 같잖아요 <웃음> 아니 아무리 봐도 살진 것 같잖아 저건 살인진드기의 줄임말 같지 않다고 벌크업이요? 아 살크업인가요? <웃음> 허허 자꾸 이러면 내래 언론 탄압을 할수 밖에 없지 <웃음> 그 카드를 꺼낼 수 밖에 없는 기야 아 지금 뭐가 떨어져 있는데 잠시만요 아 어디야? 별거 아니었네? 어디? 아 별거 아니었어 별거 아니었어 아니었어 지나가겠습니다 <웃음> 네 심장이 떨어지게 해줄까? <웃음> 아 죄송합니다 <웃음> 지나가면 죽임 지나가면 산대탈모 <웃음> <웃음> 네 <웃음> <놀았어. 웃음> 10개 됐다 오 됐다 근데 나 불길한 아이디를 본것 같은데 방금? <웃음> 어 우리들의 아이돌 마피아 쿠의 영원한 리더 야, 연빈이 들어오셨습니다 영원한 그래서, 리더? <웃음> <해주십시오>. 자네 혹시 <웃음> 반란을 <웃음> 꿈꾸나? <웃음> 연비가 방금 이런 걸 봐서는 침 흘리면서 잤나 본데요? 아니에요 <웃음> <웃음> 맞는 것 같은데? 반란자 동무가 왜 늦었는지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염비님.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반란자 동무님. 아니 이제 밥을 딱 먹고. 네. 어. 살짝 30분 정도 시간이 남았네. 음. 어. 이제 컴퓨터를 켜야지. 어. 살짝 잡히오는 걸 그러고는. 괜찮게 <웃음> 들었어요. 음 잤다는 거네요, 그냥. 이제 밥 먹고 <웃음> 그 볼록 튀어나온 올챙이 배를 두들기며 잠에 드셨군요. 올챙이 배. 벅벅 긁으면서. 여기요. <웃음> 다행이야. 어허 왜냐면 연비가 얼마 전에 술 먹다 쓰러진 적이 있어가지고. <웃음> 저요. 기 <웃음> 나는 또 쓰러진 줄 알고 어얘 병원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랬는데 음 그냥 올챙이 배를 두들기며 잠에 든 거였군요. 음. 누나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웃음> 너네 진짜.. <웃음> 아 왜? <웃음> <웃음> 너무 연기톤이잖아 아니야 정말로 걱정했다고 그래 그럼 그럼. 아이들은 너무 걱정이 돼서 너에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는걸? 그래 근데 내 또... 문자 읽고 씹었어 아니 걱정한 애가 뭐 노래 가사 보내놨잖아 왜요? 아니 그럼 아, 그래요 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지뭐는데 네. <웃음> 없던 김에 오늘은 좀.. <웃음> 아나 이걸 왜 보고 계잖 그냥... <웃음> 이건 또 뭐야 인팔 다운? 아 오케이 좋아 나 그래도 10시 안에 왔다 그러게 본능적으로 또 깼네 <웃음> 근데 누나 어? 지금 오늘 반란군 수장이 없는 컨셉이라서 누나가 없는 게 자연스러우니까 나가요 <웃음> <웃음> 어? 그러지마 <웃음> 야 어떻게 왔는데 이거 연비 불안하게 하기 아니 그것도 나 깨고 나서 우리 멤버들한테 전화 온 것도 아니고 화야한테 전화가 미친듯이 온 거야 <웃음> 아, 이거 무슨 일이지? 뭘까? <웃음> 아 이게 그 화야가 제 편집자이기도 한데 연비 실친이에요. 그래서 나는 진짜로 쓰러진 줄 알고. 왜냐면 연비가 뭐 지각하거나 이런 일이 진짜 잘 없는 애라서 이제 어 약간 어 이거 어 이거 진짜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화야한테 화야야 연비한테 연락 좀 돌려봐라. 그랬더니 <웃음> 그 수십 통을 했나 본데? <웃음> 진짜 오만 오마토... 통 아니 카톡 저걸로도 해놓고. 아 이제 저 핸드폰으로 놓고 화연님이 집착이 좀 있으시네 <웃음> 아니 근데 그 혹시 라이터 있는 사람 있나요? 누나 라이터 있어요? <웃음> <야, 웃음> 아왜 그냥 물어본 진짜, 거잖아 진짜 정말 자, 자, 오랜만에 와도 담배 프레임이 그대로 있네 시에니한테는 <웃음> 그럼 연비동지 주머니 아차차 뭐죠? 야나 아무것도 없어 나와 그러니까 오, 누나가 신기해. 지금 담배를 끊는 컨셉으로 가는 거죠? 뭐? 너 그렇게 진짜 입에 침도 안바르고 근데 이거 우리가 좀지향해야될것 뭐냐면은 이 네. 얘기를 할 때마다 그 뒷장면에 당구장 표시 해가지고 연빈은 실제로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자막 달아주기로 했거든. 그래서 편집자들이 힘들어. 그들이 칠 때마다. 알, 아, 아, 미안합니다. 연빈님은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웃음> 좋았어 라이터 얻었다 야 땅같이 줘봐라 여기 있습니다 역시 양동무 한대는 막대기 집이 응? 양동이 좀 주시라요 여기 있습니다 이것도 주시라요 거로코 곡진거 있지 않습니까 아 요거 요거, 요거. 어 고르디 고르디 짱 바로 그냥 입에서 쌍시옷을 나와 버리네. 뭐야? m o g a Ajikto, Chung Song s i m u l a t o 지 Winner. Uwe Angadina, Tioge, l e c t e m u 가 i n g wasn't it? l 방금 짱군줄 알았어. 어. 아, 나맹군줄 알았는데. n 응. 야, g u r 리가없 o 아니야 그런거 o n g u Tongu, Tongu, Tongu, Tongu, Tongu, Tongu, Tongu, Tongu, Tongu, Tongu, t 어 얼굴을 t o 내라이 t 야 이거 <웃음> 이거 지옥을 저 위에 있는 상자로만 갈수 있나? 막혀 있나 맵에서? 그러니까. 어, 이거 봐. 앵무새 생성하려 나한테 왔어. 와, 말투 봐. 어우 아, 뭐야. <웃음> 저, 저, 저, 저, 저 생성하. 저저저 저. 저. 저, <웃음> 저, 저, 저, 저. 개쩔비, 이거 개쩔지. 봐. 이거 봐. 개쩔지. 이거 봐. 아니 분명히 상큼함으로 멤버를 모았는데 갑자기 무슨 아저씨 있던내말투처럼 <웃음> <절한> 아저씨. <웃음> 캐빈네. 근데 이제쯤 되면은 캐빈이 포기를 해야 돼, 잊어야 돼 그런 <웃음> 과거를. 아니 근데. 캐빈네. 아, 반란을 안 하니까 얘가 바보가 됐잖아 지금. <웃음> 사실 반란밖에 할줄 모르는 바보였던 거야. <웃음> 반란밖에 할줄 모르는 바보야 너? 내가 내가 기들릴래 내가 기 내가 기들. 길들일... 내가, 내가 할 길들일... 거야. 됐다, 아이 아이 그냥 먹었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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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몇 개를 어 했는데 그걸 그냥 다 먹이로밖에 주인을 없앴지비 방금 내가 한거의 담배빵이집이 예? 수령동지 수령동지 네 내래 이런걸 주워시오 어? 이건 또 어디서 났어? 인벤토리에 있던데요? 이게 왜 인벤토리에 있어? 뭘 갑자기 들어왔어요 아 누가 너한테 줬나보다 업적하라고 그럴 수도 있어. 아, 이거 주인 안 바뀌는구나. 주인 죽여도. 음. 야, 근데 앵무새가 되게 귀여운 게 사람이 보는 곳을 같이 바라본다. 응. 귀엽지. 어, 그리고 주변 몬스터 있으면 몬스터 소리 내면서 위험 알려 줘요. 아, 진짜? 어, 진짜? 흉내 내면서 네. 어. 그렇구나. 아, 그러면 이제 캐빈 어. 님 오면 캐빈 님, 캐빈 님나 캐빈 님. 이렇게 계속 알려. 아니지. 내 어깨에 있으면 이제 아아아아악 이러면서 이제 정답, 연비가 오는. 연비. 그, 응. 정답. <웃음> 음. <웃음> 나 꽤꼬리 같은 목소리 지금 담지 않았어요 나? 아니 너 지금 꽤꼬리가 아니라 꽈라야. 꽈라. <웃음> 어. <웃음> 벌집은 그냥 설치한 다음에 벌들 아 그럼 위쪽에다 우리 꽃밭을 만들어야겠다. 저도 그렇고 에. 밑에 모닥불 설치해서 그러지 그러지. 어어. 어. 모닥불 설치해서 이제 꿀벌을 채취해야지. 벌꿀을 채취해야지. 물벌은 끼리디 채취하면 안 되지. 음. 그 그렇지. 어, 음. 음, 음. 모닥불 하나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자, 내무 내무. 음, 많구만. 스탄 스탄. 어디 있지? 음, 많구만. 어 뭐야? 너내 지금 내 얼굴 보고 놀랐냐? 아니 작업대에 갈라 그랬는데 나무가 꽉 차있어서 뭔 자격지심이야 저건? <웃음> 아니 아! 어, <웃음> 어? <웃음> 아니 진짜 어 뭐야 이러고 지나갔다니까? 아니 그리고 이거 진짜 아까 나 친거 좀비야 진짜로? 네 중간에 좀비 있었어 좀비 아 너네 예? 아니 좀비 있었다고 <웃음> 말하는거 보니까 넌데? 아니라고 아니야? 어네나 그래. 믿어? 어? 네 어, 진짜 좀비야! 진짜 좀비야! 있다고 있다고 야 주민 좀비 있어 주민 좀비 오케이 조명 조명 아 미안한데 그흙좀 가지고 올라와 주면 안 돼요 누군가? 아흙 갖고 올라왔고 갖고 올라온 두개 갖고 올라온 거 봐. <웃음> 진짜 두일까음더 <웃음> 음, 갖고 왔네. 아이씨. <웃음> 뭐 짝수 병 걸렸어? <웃음> <웃음> 여기 있습니다. 왜 이렇게 주다마로? 주담하러... 어 됐다. 양기비 다섯 개를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돼? 네 근처에 두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아, 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꿀벌 놓으면 돼요? 다섯 마리 다? Yes. 오! 꽃으로 간다! 오케이. 어! 어왜 그래! 아, 이거 저기 코블스톤 생성기 막아야 될것 같은데? 코블스톤 생성기를 막아야 된다고? <웃음> 밑에 물도 있고 용암도 있잖아요 옆에 물도 막아야 될것 같은데? 왜왜? 왜? 아 그러면은 이거 블록으로나 뭐 이렇게 울타리 만들어서 내가 벽 세울게 어왜 그래? 쟤 아파해! 아! 어. 씨 잠깐만 이거 막아야겠다 아니 어. 바보야? 지 혼자 모닥불에서 죽고 아 잠깐만 이거 포겟팅 실패한 거야 야 이렇게 하고, 여기 가려버리, 이렇게 하면 어때? 버리, 밑으로나오진 않겠지? 그러니까, 어, 나도. 우와! 야, 이거, 이걸로 보도 넓혔다. 응. 이이네이럼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아니?